연조직이라고 음. 얘기를 할수 있는데 목구멍 주변에 이런 음. 문제들이 있죠. 연조직이라고 하면 부드러운 근육 조직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어연 뭐 구개. 연 구개. 네. 연 구개 하면 연두부 생각나요? 약간 좀 예, 그러니까 연결이. 아 구개라고 하면 음. 입천장을 말해요. 응응응. 음, 음, 음. 입천장이 음. 딱딱한 부분 이 있고 부드러운 쪽이 있어요.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그냥 혀로 딱. 그렇게 하그오들들 음. 하고 이렇게 음, 뼈, 뼈로 음, 이루어져 있 음, 속에 뼈가 음, 있고, 뼈 있고 그냥 피부가 어. 그 위에 덮고 있는 네. 것 뿐인 거죠. 그 뒤로 가면 이제 말랑말랑 하고 거기를 살살살살 으악 하는 <웃음> 그 부분이 연구겠죠. 아 음. 거기 음, 음. 음. 으악 하는 거기 어. <웃음> 건드려지 네.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목젖이, 목젖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있고. 네, 네, 네. 아 근데 네. 나 생각났어요. 그 목젖을 네.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코골이 아, 무호흡이 어, 심한 어, 어, 우리, 우리 고객 중에 뻥저는 음. 소장님이 맨날 뻥들어놨다뻥들어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웃음> 그게 상상이 안 갔었는데 진받게. 어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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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영국엔는그 위에 이렇게 있는 거고 위쪽에, 편도는 옆쪽에, 네, 있는 옆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후부가 이제 그 음, 음, 음. 대략 뭐이 정도. 네. 어쨌든 기도의 주변, 입구의 음, 주변에 음. 부드러운 조직들, 음. 혀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음, 음. 혀는 워낙 그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떼놓고 네, 그렇죠. 이제 영국에가 편도 위주로 이게요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 어. 영국의 편도, 아 편도는 어 이렇게 좀 비저, 비정상적으로 조금 크신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밤돌처럼 이렇게 튀어나와고 네, 네. 그 이렇게. 네. 음, 그런 분들은 숨길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입구부터 뭔가 장애물이 어, 거기 있어서.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음, 제가 예전에 감기에 된통 걸렸는데 음. 편도가 진짜 음. 목구멍이. 음. 그냥 평상시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편도가 부은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아, 음 어, 잠을 자려고 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라. 음 그래서 생각을 한게 음 제가 또 파를 음 만들잖아요. 었 기도 확장기를. 네, 네, 네. 그래서 코도 안 고는데 음 숨쉬기가 너무 힘드니까 음 그걸 깼더니 이제 숨길이 열리면서 아, 아 겨우 살겠다. 어그 근데 통증은 워낙 뭐 편도가 보니까 그렇죠, 아, 아픈데 숨까지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수면라도쉬니까좀 낫대. 아, 아, 그래서 그렇게 음. 편도가 아 우리의 숨길을 그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거를 실감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네네. 그렇게 큰 사람들은 뭔가 좀좀 음. 어,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런 생각 이 듭니다. 네, 네, 네. 편도는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런데 어. 편도가 그렇게 커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커져요? 뭐 태생이 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편도가 음. 면역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뭔가, 이 잘못, 좀 이상한 놈들을 잡아가지고, 음. 어, 퇴치를 시키는 음. 그런 면역경찰 음, 음, 역할을 하는데, 음. 거기 림프 네. 역할을 해주는. 코로 숨쉴 때는 코에서 이미 걸러주고 음. 해서, 싹 그렇죠. 그냥 걸러서 들어가기 그... 때문에,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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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 아, 아, 말씀인 거죠. 네네. 크기 커지는, 커지는 거. 네, 네, 네, 네. 그래서 입으로 숨쉬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코로 숨쉬다 코로 숨을 쉬면 코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털이나 뭐 이런 거에서 또 한번 걸러지기도 혼은, 하고. 코는 다음 시 나오니까 코에대 나중에 하고. 네, 지금 그렇죠? 영국에 지금 편도 네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편도. 네. 음. 입으로 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주기서 그런데 커진 비해서. 거를 어떻게 음. 할수 없잖아요. 지금. 사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음. 성인들이 오기 때문에, 음음. 자, 지금부터 입으로 숨 쉬면, 코로 숨을 쉬면 편도가 줄어들 겁니다. 응. 음. 할까요? <웃음> 거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음. 이미, 음. 이미 조직이 커진 놈들. 그렇죠 야, 내가 경찰 조직이 커졌어요. 음. 너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음. 너 음. 이제 스스로 한번 줄여봐. 되나요? <웃음> 요즘 그검 검찰 조직 그 줄일 저기 개혁한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어, 자체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음. 뭔가 외부적인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칼을 대거나 레이저를 음. 대거나 뭐 음. 해서 이제 음. 조직을 이제 줄여줘야 되는 음. 어, 그런 음. 일들이 좀 필요하죠. 음. 음. 그다음에 또 영국의 같은 영국 경우에는 음. 영국에는 영국의가 어, 자 여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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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것처럼 눈, 눈이 이렇게 처진 사람이 있듯이 음. 얘도 이렇게 처진 사람이 태생적부터 음. 이런 사람도 음. 있어요. 음. 또 태생적인 거 말고 태생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음. 또 노화로도 그렇게 될수 있고.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노는 음, 잠을 자면서 자꾸 얘를 빨아 당기는 힘. <웃음> <웃음> 하면 얘가 늘어나요. 져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 코구리 연습, 네. 흉내, 흉내내는 걸 하다가 부작용이 생긴 게 뭐냐면은, <웃음> 이거를 연습을 계속 <웃음> 했더니 이, 무, 이 입천장이, <웃음> 네. 이게 늘어난 거라. <웃음> 언제 한번 소장님의 그, 수면의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어요? <웃음> 그랬더니, 코구리 <웃음> 소리가, <웃음> 네.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는데, 네. 나갈 때, 수면 어. 나가야 되는데, 네. 하면서 네.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고 입이 이런 정말 어이없는 코골이 소리가 나는 바람에 <웃음> 그거는 아마 소장인만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거 우리 가끔 있어요. 아 띄요, 네. 그래요? 다른 분들 분도 해 보면 뭐, 하시는 네. 분들이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천장이 네. 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연구개가 네. 늘어난 사람들. 네, 네, 네. 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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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무호흡은 아니라서 숨은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음. 음. 그 그냥 그부는 음. 소리 정도는 음, 그냥 음, 감안하고 음. 삽니다. 음. 음. 뭐 어쨌든 연구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졌다고 하더라도 음. 그래서 숨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아래턱이 살짝 앞으로 뽑아주게 되면 음. 그러면 음. 숨길이 그만큼 또 확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에. 이렇게. 에. 그러면 당겨주잖아요. 네네. 당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텐션이 생기면서 네. 어, 좀 탄력이 좀더 생기죠. 그렇죠. 잡아당겨주니까. 네. 네. 네. 네. 그거 계속 오래 너무 잡아당기고 있으면 음. 늘어나 버리는데 음. 일시적으로 자는 동안에 잠깐 당겨주는 거잖아요. 음, 음. 래대로가고 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음. 네. 음. 그렇게 해서 또이 연구계의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또 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이 음. 좀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은 또 음. 다른 방법도 있고, 음, 네, 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목젖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젖은 네. 죄가 없어요 코골이하고는. 근데왜목젖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아 내시경으로 네. 자 코를 보라보세요 이제 입안에도는 코를 보라보세요막 음. 목젖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리 그 저기 펀치볼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복싱할 네, 때 네, 네, 네, 네, 네. 그처럼 달랑달랑달랑따는소 달랑 하니까 네. 저놈이 원인이야. <웃음> 아나 저놈을 자르면은 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웃음>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떨리거든요. 어... 난... 그 목젖은 소리 나는데 떨리기만 할 뿐이지 일조를 하진 않나요? 아 목젖이 오히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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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율적으로, 자율신경에 그냥 음. 들어올려져요. 아. 닿네, 들어올려. 어. 그거는 뇌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닿네, 들어올려. 그냥 어. 그거예요 자동으로. 응. 자율신경. 음. 음. 그런데 얘를 잘라버리면, 음. 어이고, 닿는지 안 닿는지 그냥, 아.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다치 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오히려 음, 그걸 잘라내는 거는 좋지 않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목젖은 정말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젖이 또 이렇게 센서 역할을 네. 또 이렇게 닿는 거 말고도 또 해주는 역할이 있다면서요. 뭔가 그 구토할 음. 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고 음. 하는 음. 역할도 음. 하고 음. 음. 어, 조물주 얘기를 우리가 앞지간에 진화 얘기를 했지만 음. 또 지금은 또 조물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우리 몸에 어느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 네. 목적을 괜히 그렇게 네. 그렇게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 놓으시진 음.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그 기능들이 또 음.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기능들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 편도도 면역기관인데 덜, 왕창 잘라낼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취소하는 기능은 남겨 놓고 네. 네. 경찰이 조직이 기본적인 치안은 필요하니까 <웃음>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어... 우리 박근혜 때그 저기 해양 경찰 없앤다고 음. 했다가 살려놨잖아요. 완전히 아. 네. 없을 수는 없어요. 네, 다 네, 기능이 네.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네 오늘은 그래서요 그 연조직인 또 음. 연구개 편도 목젖 이것들에 관해서 또그 코골이 무업이 그것이 또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우리가 80년대 가장 그 유행했던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결론은 아하. 모르세요. 결론은 버킨거. 예. 결론은 어, 그렇게 수술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혹시 뭐 검사를 하시고 원인이 연구계나 이런 연조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셔서 마음 먹으셨으면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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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국의 그 입안에 있는 조직을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아우 저는 생각만 해도 왜냐면 여기 협반을 하나 조금 더 닿아도 우리가 그냥 그게 아파가지고 구멍만 조금 나도 어떤 아파서 그러는데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은요 음. 자기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음. 과연 아프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플지 자기도 코를 구니까 한번 자기가 수술을 받아봤대요 그분 누구세요 참 음.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 웬만하면 수술을 안 권한대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음. 그렇게 멋진 의사도 계세요. 그죠? 음.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어, 연조직에 관해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시면 꼭 저희한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주시고 꼭한 번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